네 안녕하세요. 찌리하의 대충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게 오늘 시야방조제에 가서 잡은 망둥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꽤 크죠? 저번에 공평항에서 잡은 망둥어는 너무 손가락만 해갖고 그냥 매운탕에 넣고 한꺼번에 끓였었는데 오늘은 사이즈가 조금 되니까 요걸 매운탕 끓이기는 아깝고 네, 사시미를 떠볼까 합니다. 왕동이 회가 생각보다 저기 살이 달고 맛이 좋거든요. 음, 일단 이것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손질하는 모습은 2배속으로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는 이제 떴고요. 예, 너덜너덜하죠. 유차 말씀드리지만 어, 주방용 시칼을 조금 그냥 간 거라 사시미 칼처럼 잘 들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뭐횟집 사장도 아니고 아무튼 대충 요리입니다. 대충 요리 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요렇게 한거는 물기를 조금 빼기 위해서 키친타월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초장은 만들기 구찮아요.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자 보시죠. 이음 음, 음, 음, 음, 음. 엄청 쫄깃하고. 살이 달아요. 아, 이런 건한 500만 원 줘도 못 먹어요. 음, 낚싯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긴 500만 원 주면 뱉어지게 먹을 수 있겠네요. 미안해요. 아무튼 낭동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생선이에요. 네 이상 망둥이로 사시미를 떠봤습니다 지리박게 대충요리 끝 다음요리때 봐요 안녕